<웃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인데 음? 우리는 근본이 제 근본은 모든 것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다 에이? 자기가 스스로 겨운도 하고 스스로 이것을 극복을 하는 것이 남이 대신 해줄 수 우리나라 말에 어떻게 해요 사촌이 논삼면배 아프다 하는데 그제 놈이 지잘 되라고 기대해 주는 놈이 어디 있겠노 솔직히 말해서 교회 가한 <웃음> 그거 <순> 요 그거 숨크지말이니까 그렇지. <웃음> 그러면 교회 있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다시 하잖아. 다잘 살든가. 아 이거 참말반복했다 누구 누구 기도해기 <웃음> <좀> <웃음> 음. 자, <웃음> 음, 밥, 밥을 맛있게먹으라고 완전 굶기는 거야. 이. 자, 우리는 정말로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자. 개인은 자기가 스스로 한다. 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할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아기들, 그 다음에 학생들 이런 건금 공부하기 바쁜데 기도하고 앉아 있을 테겠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만일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기도를 한다고 하게 되면 본인이 스스로 하는 거야. 그제 본인이 스스로 하는데 이것이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야. 아기가 되든 그제. 아기가 되든 학생이 될 때는 어떻게 하겠노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기도하주앉아 갖고 있을 수가 있나 자 그럴 때는 우리는 엄마만 한다 엄마가 위력이 크다는 거다 아버지는 효과가 아주 적다는 것이다 왜? 아기는 엄마의 태아 태출로 인해서 엄마의 영혼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기도하다 보면 우린 영혼을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그죠? 이거 인간의 두뇌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엄마가 한다. 그러면 만일 손자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머니보다는 외할머니의 기도 힘이 더 크다. 에? 그러면 외손자를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크다는 거다. 그래서 남자가 기도하는 건지 스스로 하는 기도 밖에 안 된다 남자는 자기 스스로 하는 기도남자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웃음> 그렇게 나들면할 뭐 일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웃음> 그래서 요새 남자들이 좀뭐부상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진짜 뭐밥한대 얻어먹으려고 잘 보이는 것 밖에 없잖아 나주가라코면어 그래서 항원이온이 많은 이유도 그렇잖아 이제 니, 시, 니 효과가 없으고 쓸모없는 꼬물이니까 니막그 갚으라 이런 아이가 그렇게 수, 수명도 어떻게 여자가 훨씬 커지이잖아 여자는 더 많잖아 그렇죠. 그럼 남자들은 이거 뭐 나만 말이들뿐만 영이 요새 천덕꾸리가 돼버려 가지고 지금 얼마나 불쌍한지 모른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좀잘좀 좀 봐줘야 돼뭐봐 맞을까 <웃음> 아 남자들은 불쌍해진다 나들 뭐뭐뭐 뭐 크게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제외하고는 자그 불쌍한 거야. 태반이 불쌍. 한 어쩌면 80%는 불쌍한 거야. 20%도 안될것 같아. 안 불쌍한 사람 20%도 안 되고 나들만 저봐라 저봐라. 딱. 그래도 아니잖아에 참을라 그나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천부경에서 보면 천부경에서 보게 되게 되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경원하고 호신하고 방풍하고 힐링하고 행사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최종적인 것은 이 영혼을 우리가 다스려주고 영혼을 우리는 고쳐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목적이다 종교의 주목적이 그게 있 수도 있다 그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잘못된 것은 이 두뇌를 개조하는 거야 아니? 원래 두뇌 개조야 아니? 생각을 올바르게 하고 내가 판단을 올바르게 하고 귀신에 휘둘리지 않고 이것을 우리 막아주는 거지 다른 거 없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데 천부기에서는 실제적으로 우리는 큰 경전이 세계가 있어요 천부기에서는 경전이 큰 세계가 있다 자 하나는 우리는 천부육경이라는 것이 존재하게되고 하나는 우리는 옥형경이 존재하게되고 하나는 내가 실질적으로 안하려고 했는데 살풀이경이다 자 천부육경에는 우리가 전생경 인생경 내생경 환생경 인훈경 여섯번째 인행경 이라는 것이 여섯개가 존재하게 되고 옥행경에는 우리는 크게 두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인현재경 두번째는 구원옥경 살풀이경에는 우리가 두 개가 있어요 크게 인현재경 인현재경 그 다음에 구원옥경 우리는 살풀이경에는 인훈도경 이행살경 이래갖고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속에는 우리는 또 다른 경들이 많이 있다 이. 여기는 각각 전부 다세 가지 경들이 있어요 이. 그래서 인생만사를 풀어 가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우리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엄마가 우리 제일 중요한 것은 엄마다 했다 그지? 엄마가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해 나가게 되는데, 제일 어릴 때 태어났을 때는 아기가 우리가 전쟁에서 가져온 것을 없애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전생에 가지고 오는 빚을 청산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동안에는 너무 황당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았어요. 전생에서 가져온 것을 우리가 없애주려고 하게 된다면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타고난 업장이라는 것이 하나 있고 하나는 타고난 업장 소멸을 시켜주는 것이 하나 있고 하나는 이런 업장이라든지 애군들이 몰이치지 않아가지고 자기가 갈 길을 우리가 순조롭게, 순조롭게 갈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자, 우린데 타고 온 것, 은 업장은 바로 업장 소멸이지만은 이런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것은 장애물은 우리는 전부다 이 살풀이 경우로 우리가 해결하는 거다 자 아기가 타고난 운명대로 손쉽게 갈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거기에 우리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사람으로 인해서 이 다음에 내가 설명을 해주겠지만 은 어, 이런 살들을 없애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인데 살로 인해서 내가 가는 길이 망가지지 않고 가지 못하게 어려움을 겪고 이런 것을 없애주는 것이 우리는 살풀이경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것은 우리는 인훈도경으로 푸는 거라. 이 업장소면은 우리는 어떻게? 전생경으로 우리는 푸는 거예요. 전생에 가지고 온것이니 이거는 행사를 위주로 하는 거다 문제 경인 문제 나왔기 때문에 경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전생에 타고난 업장은 우리는 전생 경으로 없애는 것이고 내가 갈 길을 막는 살을 없애주는 것은 인훈도경으로 이 살을 없애주는 것이다 맞은지 알겠 그러면 어릴 때할 수도 있고 나 들어서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은자어지간 문제가 돼서 어릴 때 하는 것은 문제가 되기 전에 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다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전에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문제가 생기면 하는 거야 그러면 문제가 생기고 난 뒤에는 힘들겠지 그렇지? 자 이것이 우리는 큰두 개의 방법이다 자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살아가다 보면 업장이 되든 애운이 되든 액기가 되건 이런 것들이 우리는 주로 많다 이지자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많은 부분들이 이런 조상과 우리는 기신의 문제로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다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조상풀이도 하고 내생경으로도 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내가 학교 가고 소원을 한다르게 되면 내가 이런 장애물을, 장애물을 없애주는 것이 일이 생기기 전에 하는 거래 이거는. 장애물을 없애보는 거다.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요 자, 네 번째.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우여곡절이 많은데, 그제? 여기 많은데. 결혼을 딱 하다 보게 되게 되면, 우리 인자 부부가의 문제가 생긴다, 그제? 자, 아니면 사회에 나가서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 뭐 남들이야 안 만나면 그 말이지만 행동으로 우리가 조치를 하면 되지만 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지? 여기는 우리는 사, 부부도 있지만은 사업이라든지 장사라든지 동업이라든지 우리는 직장이라든지 이렇게 얼려가지고 사람으로 인해서 인연으로 인해서 꼬이고 슬키고 해갖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우리가 맞이하게 돼 이럴 때 우리는 인생경과 우리는 어떻게 환생경으로 우리는 푸는거예요자 이거는 우리는 내생경으로 귀신이 있으면 치내는 것이고 이 조상풀이는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구원옥경으로 푸는거야자 예를 들어가서 한번 보자 애도 어, 똑같은 경 갖고 풀고, 귀신도 똑같은 거 갖고 하고, 어, 사람도 똑같은 거, 그거 좀 웃기는 거 아이가? 그렇겠지? 생각해 <웃음> 아도 푸른데도 똑같은 거. <웃음> 우리 예를 들게 되면, 우리는 불교에서 금강경이라 하나 보자그럼면 아기도 금강경사에도금강경 부부 사이도 금강경 이거 갖고 될 일이 아니잖아. 그지 귀신도 금강경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하는 목적과 경이 다 다르다는 거다 그것을 지금 모른다는 것이다.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이제 문제라니 자, 이렇게 가는데, 우리는 여기서 부부 사이에 이제 다툼이 생겼다. 문제가 생겼다. 여러분들은 이런 말 들어봤나? 부부 사이에 살이 끼 있다는 소리 들어봤나? 없었으면 분명히 그런 일이 없었을 거란 말이야. 그제? 이 부부 사이는 살이 끼 있는 살이 있는 거야. 자, 이 살을 우리는 다투기도 하고 어렵게 하다고 우리가 망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이 살풀이인데 이것이 우리는 살풀이 경으로 푸는 거야. 자,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인행 살경으로 푸는 거야. 식인의 살경으로. 살풀이 경이다. 살풀이 경 속에 인운 도경과 인행, 살경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나중에 가서 우리는 49제든 뭐, 뭐 천도제든 이거는 귀신과 관련된 거 그지? 자, 귀신, 퇴치라든지 우리는 어떻게? 이거는 구명시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 내생경과 우리는 구원 억경으로 푸는 거 거야. 여기에는 우리는 사십구제 같은 경우에는 인현 재경으로 푸는 것이고 그러면 이거 푸는 때마다 우리가 전부 다 다르다는 것이다. 같은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다르다는 거야. 그런데 똑같은 목적이 아니라면 당연히 달라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똑같은 견갖고 계속 똑같이 하면 이게 말이 되겠나? 안 되지 이렇게 우리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하는 거야 이것이 이 경을 딱품면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걸려 있다는 것을 다 안다는 거다 귀신과 관련돼 있으면 귀신의 문제 사람과 관련된 사람과 문제 살이 끼 있으면 어떤 살이 끼 있는 거이거다안 됩니다 내일 저녁에 우리 박지미씨 하면 딱 풀어보게 되면 딱 알게 됐게 돼 말이야. 뭔가 딱안다이 말이야. 풀면 그 내용이 딱 그대로 돼 있어요. 어떤 것이 어떤 살이 있으니 이것을 조심해라. 딱돼있다이 말이야. 그 조심해야 돼. 그런 문제가 항상 살로서 작용을 하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또 그런 문제들을 야기시키게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인연 재경을 딱 보게 되면 사람마다 어떻게 지금 살아와 가지고 친체들이 쭉다 있다 대부분 다 보면 거기 속에서 한 개라도 포함되어 있는 거야 또그 일을 정해 놓은 거야 봤잖아 그지 한 개도 없지그경 자체를 풀게 되면 그 사람 그끼 있는 살을 다 안다 이 말이야 여기서는 내가 설명을 다못 하지만 자 이거는 우리가 행사를 추진해 나갈 때 우리 하는 거야 아 이거는 우리는 방풍이네 그지 여기는 우리는 이제 방풍 같은 게 있었다 방풍이나 풍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를 들게 되면 우리는 풍수 한번 물어보자 이왕 왔으니 이게 무슨 말일까 풍수 바람과 물일까 바람과 물이 어찌 됐단 말이야 이거 완전 순허소리데이 우리 풍수라는 말이 뭘까 옛날에 내려온 풍수들은 인간이 자연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적응해 나갈 것인가를 우리는다 그냥 일반적인 바람이라든지 일반적인 물은 우리하고는 인간하고는 아무 상관없는가 이 비오고 뭐눈 오고 물 흐르고 하는 거 사람 없지 이 풍이라는 것은 엄청난 큰 바람이야 옛날의 풍수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엄청난 큰 홍수라는 것이다 그런데 뭐 수맥이 흐르고 이거는 완전 헛소리다 이까지 다이야기하는 인터넷에 좀 보셔요 자 이런 방풍을 우리 해내는 거야 방풍은 어떻게? 터에 따라서도 문제가 있는데 방풍에는 우리는 천풍, 지풍, 인풍이라는 이런 것이 있어 여기에 우리는 천년풍, 지액풍, 인형풍들이 존재하는데 이것을 막아내는 방법이다 방풍는 막을 방짜 그제? 자, 이것을 우리는 막아내는 것이다. 그래, 풍이 돼서 바람이고 물이고, 이거 아니다잉, 말이야 인간에 다가오는 재앙이다. 인간에 다가오는 재앙. 자, 이것이 천풍, 지풍, 인풍이 동시에 몰려오는 것을 우리는 삼재라고 한다는 거다. 삼재가면 10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고, 이런 게아니다 그거 완전히 헛소리다 그래서 평생에 단세번의 정도가 돌아오게 되는데 이것을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 있는데 삼재에 맞게 되게 되면 엄청난 고역을 치르고 힘들고 어렵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삼재라는 거다. 세 가지 재앙이 동시에 찾아오는 것이 우리는 삼재라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떻게 앱에서 보면 구글 앱에 들어가고 홍길동 숫자 운세에 딱 다운로드 받으면. 그 자기 거 삼재가 다 있다. 그죠? 주기에 딱 따라서 삼재가 어느 시기에 온다는 거딱 정해놨다. 이세이 응. 알지. 삼재 응. <웃음> 때는 삼재때는 세 가지가 동시에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럼 2016년도가 만약에 삼재다 응. 그러면 그거는 천풍지풍에서 노는 거고 네, 그렇죠. 천풍지풍의 삼재는 천풍지풍의 삼재에 천풍지풍이 오는 거죠 천풍지 삼재에 오는 천풍이든 지풍이든 이것이 모든 것을 다 안고 온다는 거다 아, 잘못자 천풍지풍에서 천풍이 오고 지풍이 고 인풍이 오고 이렇게 한 개씩 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허예의 흐름에 따라서 그렇죠. 그것이 강하게 오는데 그세 개가 모였을 때는 다른 것까지 안고 쫓아온다는 거다 자올개가우리 다른 것들이 이것이 만일 천풍이 온다 그제이 천풍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게 천년풍 지혜풍 이년풍으로 몰고 온다는 것이다 이 천풍이 그렇게 동시에 다 오는 거야 이 풍이 이 천풍이 이것을 동시에 몰고 오는 식이라는 거다 세개 다를 어, 지풍이 딱 떨어지게 되면 이 지풍이 이세 가지를 다 몰고 오는 거야. 그러면 근처 적으로 어떻게 천풍을 이거는 원인이다. 천풍으로 인해서 이런 삼재를 몰고 오는 거와 음. 지풍으로서 이런 삼재를 몰고 오는 거와 인풍으로 몰고 오는 거는 다르겠지. 유형이 다르다는 거다. 아니? 말씀해 주셔야지, 알아듣지. 아, 아니, 천풍 지풍을 다 모르니까 내가 그러니까, 자꾸 말하면 안 돼. 그냥 얼렁뚱땅 넘어갈라. 했는데또 꼬집어 갖고 아, 또 꼬집어 갖고 또 아, 질문을 한대 이거지. 또 이런 것만 질문한다고 하라는 걸잘안 하고 <웃음> 자 이것을 우리는 막는 것이 우리는 방풍이다 그래서 앱을 깔아가지고 보게 되면 내용을 많이 지금까지 들은 지식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우리는 살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상담하러 오게 되면 그부분은 하기 힘들면 야 니가 깔아갖고 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 그러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 자, 이것이 우리는 경전으로 일단 푸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못 돼. 예를 들게 되면, 자기 혼자서 해결하는 부분이 있고, 혼자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혼자서 해결 안 되는 부분을 먼저 설명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혼자서 해결하는 거라. 자, 이제는 혼자서 해결하는 거, 혼자서 해결하는 것은 자기가 뭐 아까 저기 얘기했지만 엄마가 아니면 외할머니가 했다 그랬다 그제, 자, 이거는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 해결법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는 개운의 가장 좋은 방법은 이 것을 빗겨가는 우리는 지혜다 응? 개운이라는 것은 지혜 라는 것이다 내가 이런 것이 오는 줄 알고 쉽게 비껴 가보면 되잖아 그제 그것이 최고의 좋은 방법이야 뭐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모르고 어떻게 가는 것도 안 믿어서 그런 것도 있고 믿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깝깝해서 딱 막상 오갖고 간다 이거지 자 그럴 때 힘들어서 하게 되게 되면 없어서 막는 것 보다는 훨씬 힘들겠지 자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는 개운 기도명이라는 것이 있다. 개운이라는 것은 운을 바꾸는 것이다, 그제? 개운은 운을 바꾸는 기도다. 그러면 인간은 9년 단위로 네 번의 그런 큰 기회가 고비가 온다, 기, 기, 시기가 온다, 그제? 그 업장이 오는 시기는 업장을 없애버리는 것이고, 인연의 시기는 에 인연에 얽히는 것을 막는 것이고. 고비는 슬기롭게 고비를 넘기는 것이고, 기회시킬 때는 내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기회를 찾고자 기도하는 것이다. 기회를 잡아야 내가 우리는 편할 거 아니에요. 그지 이것이 개운이라는 거다. 자, 두 번째는 우리는 소원 기도명이다. 소원 기도명은 이 개운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장사를 할 때는, 사업을 할 때나, 자식들이 공부를 한다. 자식들이 시험을 친다 누가 어머니 어머니 아버님이 몸이 아파갖고 수술을 한다 뭐 이럴 때 우리가 내가 최선을 할수 있는 방법이다 그지 이것을 우리는 떨궈 주는 방법 이것이 소원 기독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는 네 가지가 있고 이것도 우리는 네 가지가 있다 그지 자세 번째 해가 바뀌면 여러분들은 사고든지 막 이런 일이 들 자꾸 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지 내가 사고를 내지 않고 싶어도 옆에서 사고 냈는데 어쩔 거야 내차 타고 가는데 나는 운전 잘하는데 어하 그냥 막 득받아 부는데 어떡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한해이 해가 바뀌는 바람에 이 운들이 따라 온다는 것이다 아주 안 좋은 운들이 그것이 바로 천풍지풍의 풍운 죽이라는 것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변하게 되게 되면 이것을 우리는 호신 운자명이라고 한다 호신이라는 것은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은 아홉 글자가 아홉 글자의 우리는 기도명이 있어요 기도문이 아홉 글자로 자 그러면 예를 들게 되면 내가 어디 멀리 운전을 장거리 운전을 한다 사람은 이 장거리 운전을 하다 보게 되면 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데 그러면 맹탕 그냥 가는 거 하고 내가 오늘 장거리 운전을 하는데 이내 몸을 보아는 운전명에 있는 드는 기도를 한번 딱 하고 가는 거 하고 천차만별이 나는 거다. 우리가 음, 이렇게 하는 물어봐도 돼요. 응 음, 음. 작년에는 내가 보신 운전명을 받았잖아요. 음. 근데 2015년도에 안 받았잖아요. 음. 음. 만약에 2015년도에 보신 운전명을 받아서 그전에처럼 계속 그걸 사용을 했더라면 그러 올해 내가 그런 일이 없었을 수도 있지. 겠 그거 가르쳐 주셔야지. 그거까지 내가 어떻게 다 가르쳐 주셨야지 그래지. 그거는 내가 불확실한 거니까 내가 잘 모르지. 아니죠. 자 이거 스스로 알아서 해야지. 아니죠, 그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공부줬었고 그래. 어, 그래. 그 나서 뭐 때문에. 호신 운장명이라서 이것은 외부의 기운이 와, 기운이 온다. 이제 시기에 따라서. 저거를 무조건 나야 돼, 어. 다 매년. 어, 기운이 사월 때. 내가 계속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내가 어떻게 보면 어디 갈라 하게 되면 기분이 별로 찜찜한 데 있잖아 그제 어디 가려고 하는데 찜찜 하다든가 약속이 있는데 좀 찜찜 하다든가 이럴 때는 이걸 가지고 읽고 가는거 아 응? 해가 바뀌니까 기분이 바뀌는 거요 그래서 바뀌는 거야 어 응. 그거는 매년 바뀌는 것이니까 응? 해가 바뀌니까, 기후도 바뀌니까. 그 기후도 다 바뀌는 다 바뀌 똑같이. 똑같이 안 되니까 문제죠. 왜냐하면 <웃음> 그것이 호시운자명을 하게 되면은 뭐 해가 바뀌든지 안 바뀌든지 어쨌든 바뀌고 안 바뀌고 상관없이 무조건 이제 조금 시간 내가 막가갈 수가 있으니까. 그자주을 그래, 그래. 모르겠고 그래 <웃음> 자주한 그래 자주한 호시운자명은 해가 바뀌면서 이것이 바뀐다는 것이다. 거기에 보게 되면 여기에 도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하라는 방법도 있다. 거기에 보게 되게 되면. 내가 올해는 어떻게 가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실수를 안 한다는 그 주의사항도 들어있다. 그게. 어, 그렇지. 고그 올해 문이 바뀌지. 매년 바뀌지. 아. 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조종을 하잖아요. 음. 그러면은 다, 일단은 이름을 잘안 믿는 아이니까 조종들을 간단하게. 아니고 이제 요만하게 해서 자기 호주 문이 있고 필요할 때적어나 저저 이따가 내가 기분이 찜찜하다든지 이럴 때 이럴 때한번씩 읽고 정신 또 바짝 차린다고 생각하면 된다. 상자집이 생기고 이러면안갈 수는 없고 그렇지. 음. 그럴때 그럴 때다 그럴 때 하고 와. 다른 별로 왜 상가집에 가게 되면 자기들이 무슨 방품을 각자 하고 왔 와. 예를 들면은 뭐 고충관을 하고 갔다든지 그렇지.에. 게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저럴때 써먹는 거야. 그게 정말 써먹는 거야, 이게. 그 저야. 그 저걸로 위험 지키니까. 그런 그런 것도 도움이 되겠지. 그렇지? 그럴 때 내가 아, 오늘 가기는 가야 되고 계근은 있고 어탈라니까좀 몸도 이상하고 뭐 찝찝하다 그러면 그거라도 열심히 딱 읽고 가는 거야 내가 운전하러 갈때 운전하러 갈때 멀리 갈때 어때요 이 시기인지 모르잖아 그런데 보통 때는 내정신 바짝 차려있을 때는 괜찮은데 가다 보면 사람이 허리멍텅해질 수도 있어요 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그렇게 간다이 말이야 그럴 때 이것이. 그렇지 나뭐 그냥 장 깨뿌리지 기도하면 장 깨뿌리는 거지 이것이 바로 호신 운자면. 이건 해마다 바뀌는 기운이기 때문에. 해마다, 받아야 돼요. 해마다, 해마다 바뀌는 받아야 거니까. 거니까. 해마다 바뀌는 거니까. 음. 내가 이것이 무로 음. 그런 기도, 것이 아니라. 기도 다, 다 틀리지. 사람마다 다 틀리지. 나이에 따라 사람에 따라서 다 틀리지. 해마다 네, 따라서. 하더라도 기도하고 여기 기도하고 이거는, 우리, 이거는, 이거는 순간적으로 이것을 맞는 것이지. 내 네. 운을 개운하는 건 아니지. 자그 다음에 우리는 천지 방풍명이다 이 천지 방풍명은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방풍이다 그지 천풍과 지풍과 인풍을 맞는 그렇게 이거는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사람들 점포에서 점포에 보게 되면 어떤 해는 장사가 잘 되다가 어떤 데는 완전히 깡그리좀안될 수도 있고 어떤 데 장사를 하다 보게 되면 이상한 사람들이 오갖고, 거기에 이상한 거 떨어뜨려 놓고, 누구의 귀신을 떨어뜨려 놓고, 갖다 붙이다 놓고 간 사람도 있고, 희한 사람도 있어요. 이런 거의 작용에 따라서 막는 것이 천지방풍명이에요.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은, 그 바깥에는 나갈 일이 그렇게 많이 없는데, 이 방풍은, 어, 이거 뭐, 장사와 있는 그 터에서, 방풍은 터에서 작용하는 것이, 장사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것이 필요한 거야. 이것은 자기가 스스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천부에서는 이거와, 이거는 스스로 해내, 해결해 자기가 스스로 해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스스로 못하니까, 남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 마 때그리 갖다 붙이갖고, 우리 이 사업을 해갖고, 이 전투장에 가갖고, 우리 한 명이 힘센 놈이 있으면, 우리 와 가서 맞대그리로사망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우리 행사법이고, 이거는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는 거야. 남이 해결해줄 거 하나도 없다. 남이 뭐 때문에 해결해주겠나. 음. 자, 그러면, 이, 우리가, 지금 그러면 보자 뭐, 여기 있는 중목, 자 여기서 예. 돈이라는 것이 있다 돈 그제 이 얘기에서 <웃음> 돈이 무엇 뭐 때문에 필요할까 이리고왜 <웃음> 돈이 필요할까 아그 기도를 받아야 래서 이야기하지 말고 왜 돈이 필요할까 그만 아. 하늘에서 내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게. 돈이 내는데 완전 필요할까? 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것도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공짜라는 건 없다. 그제? 우리는 최소한, 우리는 최소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대가도 필요하고, 상담해주고, 이런 것을 해주가 대가도 필요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그 가져간 그 대가는 지불 해야 될게 공짜가 되어있는이 세상에. 그제? 공태는 없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러면 금액을 우리는 산정을 한다. 우리는 어떻게 그 동안에 이런 이상한 문제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좀 벗어갖고 하자. 응? 자, 그래서 우리는 일관성으로 규정에 따라서 한다. 여러분도 꼭 규정을 최대한 지키도록 하자. 우리는. 개운 기도명과 소운 기도명은 최대 우리는 66만 원이다. 어, 최대. 최대다이 최저는 우리는 어떻게? 33만 원이다. 자기가. 아는. 그래서 33만 원이고, 내인데 네, 여기에 15만 원을 가져오십시오. 나도 묵고 살아야 될까요? <웃음> 우리 기도 지금 없는 거안 가리켜 주세요. 샘돈 벌라고. <웃음> 내돈 벌라고. 내돈 버는 것도 있는지지만이 <웃음> 갖고 사기치는 분들이 많아서 뭐가 가진다음 그거는 후제. 여러분들은 각 지역에서 우리가 그 조직에서 만들어져 갖고 거에 가게 되면 그 지부에서 그쪽에서 뽑히 나갈 것이다. 그래서 때를 기다려야 된다. 이 세상에는 사기신난도언가도 많다. 자, 최대 66만에서 최저 33만이다. 뭐? 33만을 받 뭐? 아, 근데 집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말할 때는, 니는, 니는 돈 많이 받는 사람은 니는 66만원까지 하니까 66만원 기도를 하고, 니는 돈이 없으니 33만원씩 기도해라. 그래 그래서, 자, 그규정은 알아서 해야 된다. 60, 그렇게 최대 66만원이다. 자, 그 다음에 호신 운전명은? 고신 운자명은 최대, 그, 최소, 최소다이 최소 15만원, 30만원까지 받아라. 그런데 내인데 7만원을 돌려 했다. 이제는 주의 안 되겠나. 아씨, 나도 묵고 인세비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묵고 살아야 될거아이거 그치? 7만원이면 하면 될 거를 그래. 몇백만원을 쓰게 만들고 그래. 어? 뭐. 그, 이, 갖고 흑강 있었는지, 안있었는지는 모르잖아. 그, 그러니까 건 그러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하라고 말하라고 하는지 알아서. 어. 뭐안 어. <웃음> 네. 내가 재주가 <웃음> 없다. 내가 재주가 없다. 자, 그, 그러니까 <웃음> 천지, 천지, 어. 천지방풍명은, 네. 천지방풍명은 네. 이것이 30만원에서 우리는 50만원까지 받아라. 근데 내인제십만원만달라 했다. 이것도 씨뭐좀음 이것도 못주겠다 하면 저거가 도돈놉니다아도이안그다그럼 그거는 다른데 이거에 이거 그거는 넘기지만은 다른 것이 또올 수도 있다. 아 그렇다 자 그래서 하는 것이고 자그 다음에 우리는 아이들 우리가 행사는 행사는 행사법은 아이 같은 경우에 우리는 조상풀이를 하지 조상상을 안 차리는 것은 이 300만원 이상이다 이거 밑으로 봐도 뭐 우리 장사 못한다 이? 자, 그 다음에 조상, 자, 조상풀이가 들어가고 1박 2일 하는 것은 우리는 500만원입니다. 자, 이거 가다가 양가치 하게 되면 두 조상을 풀게 되게 되면 우리는 최소한 2박 3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최소한 700만원 이상이다. 구명시식은 조금 더 보태고 이? 문제가 있으니까 구명시식은 구명시식 명을 네. 이어주는기고 병을병 때문에 하는 것은 우리는 특별한 행사를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200만원 더 보태라고 해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순회의 가정을 가고 이러면 우리는 이것은 무조건 원칙이다. 어디든 유불문이다 응? 그래서 여기서 뭐 돈이 없어 갖고 좀 깎아주기도 하긴 하기, 하 하지만 우리는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해결이 된다. 우리는 한 사람 두 사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케이? 저기 1번, 2번 한 번, 이번기도번 받으면 네 가지 기도가 다. 아, 이한 개, 한개 자기 운이니까 현재의 운이니까. 업장의 시기에는 공개시피. 업장 시기. 네. 2년에 2년, 풀이는, 2년, 한 2년, 한 보통 한 2, 3년 들어가는데, 2, 3년. 3년. 효과가 2, 3년 정도 된다. 많은 것은 2, 3년. 작은 것은 한 2년 정도 된다. 천지방, 2년. 아, 81일 기도. 어, 81일 동안. 그렇지. 그 기간 동안에 그것만 하는 거니까. 천지방, 이건 1년이지. 알겠지. 아, 이건 8, 9, 9. 1년 봐 1년. 이건 1년. 8, 9, 9. 이것도 1년 일교... 해마다 이거 바뀌니까 이거는 아 전생은 자기 의 이제 개인 전생 기도를 해갖고 자기의 수련의 길을 가고 지가 수양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 아 그거는 수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안 하니까 우리가 하는데 내가 40만원, 44만원을 받는다 그래서 4만원 깎아주고 갖고 40만원 받는다 <웃음> 음? 아 전생기도, 전생기도 하면서 제가 수련사의 길을 가고 하는 것인데 그, 그것도. 그거는 한게그부밖에 없지. 평생 갖고 있는 게 그거 는 자기가 수련을, 자기 영혼을 수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 음. 오면 소원기도명을 하고, 음. 그다음에 인연이나 업장의기에 오면, 네, 네, 네, 네. 업장의시기는 업장소멸명, 네. 인연의기에는 인연풀이명. 네. 그게 고. 자기가 오는 주기별에 왔을 때, 따라서 그렇지. 이번을하냐2번을하냐 하냐 그렇지. 하냐. 자기 주기 때 해당되는 시기에 그걸 네. 하는 거예요. 개운, 그 마차 갖고 딱 하는, 딱 하는 거다. 그러면 개운기도명이나 호시문자명이나 이렇게 두 가지 다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이거는 내가 임시로 하는 거야. 외부에서 작용하는, 일어나는 것을 막는 것이고. 매일 하는 것이 아이고 내가, 음. 내가 다 했어. 나는 처음에 했을 때, 그거 다 했어. 오신 혼자면, 천지 방풍면 다 했어. 그리고 행사도 하고, 처음에 할 때. 어떤 건가 싶어서, 뭔지 몰라가지고, 다 해서 다. 해갖고, 식구 쓴 대로 다 했어. 지금. 아니 천지방풍경 같은 경우는 뭐 점포가 있고 사업하는 사람 사람이 좀 나처럼 집에서 그 집에 가, 집에 갖다 붙여놨어요. 그러게 <웃음> <집에서 웃음> 집에도 이런 <웃음> 아, 기운들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렇게 집에서 막 막기 위해서 그래, 하는 거고. 음. 아, 이사했을 경우에는 괜찮겠어. 이사할 때 저거 하는 거죠더라 <웃음> 아, 네. 이사했음. 안 가지는 못하고 또 누구를 다 그런게 1년에 몇 번씩 딱 있다. 그러네. 그럴 때는 저기 굉장히 유용하다 제가 막 그치. 맨날 그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 네. 음. 그럴 때 우리는 유용하게 사용한다는 거다. 내가 솔직히 말해 생각해봐. 내가, <웃음> <생각해봐야 웃음> 네. 내가 아들이그 <아들내미 웃음> 어? 임용고시 치기 1년 전에 내가, 그, 죄를 하고, 마누라 보고, 기도를 열심히 시키고, 그게 다 갔잖아, 그지? 그 다음에 아들내미내 제대하기 전에, 두달 전에, 이제, 또 기도를 시키갖고, 보냈지.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내 마누라하고, 딸내미하고그 살풀이를 내가 하려고, 내가 제일 먼저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나를 잡아난 거야. 작년에, 작년 3월달에, 내이 살풀이 긴갖고, 내 딸내미하고 아들 엄마하고 같이 한번 풀어주려고 나를 딱 잡아놨는데 이 누가 새치기 해갖고 엄마 다 새치기 해뿌고 그 먼저 해뿌듯이 아들 내일부터 어 죽을 뻔했다고요 우 박사님 나왜 이렇게 집단들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죠 자 그래서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풀어가는데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이것이 효과가 그동안에는 정말로 많이 났다. 정말로 많이 났다. 그래서 또 힘든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데 지금까지 온 경과를 보게 되게 되면, 이 천복의 위력이 대단했다는 것이다. 내가 작년, 올게 내가 밤샘을 100번 했다는 소리야, 이거. 100일 동안 밤샘했다. 365일 중에 100일을 밤샘했다. 얼마나 대단했나. 근데 아직까지 밤샘할 일이 이틀 남았다. 참말로. <웃음>